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한분 하나님마다 한 인격씩 가지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부의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 정신이 있고 그리고 깊은 곳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의 불 예. 맨날 이래요 영적인 설명을 하면 공격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또 아프다고 그러면 또이윤상 집사가 무슨 절개 때 흉내를 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추림의교회 김용또 목사입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채에다가 아! 이놈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다니 또 <웃음> 제발 본인이 진짜 공격을 당해봐야지 정신차려 하여튼 목사가 별스럽다 보니까 교회도 별스러운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뭐들라고 여기 앉아서 잠자는 시간에 사람의 몸은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육체나 정신보다는 같이 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영의 인식이나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막 확장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인식이나 영의 의식이 강하고 확장이 많이 된 사람은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이 빨리빨리 들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에 노출됐을 때도 내가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고 천국 못갈 것처럼 느껴져요. 왜? 신앙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영이 예민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이 자꾸 들어요. 화를 냈다. 내 목사 맞나? 사모 맞아? 집사 권사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영이 열리거나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영적 내가 예민할수록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세한탄 하지 마세요. 슬럼프에 빠져도. 심각한 고통을 더 많이 느껴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해가 되십니까 또 지나치게 내 영이 굉장히 예민해서 사사건건 영적으로 내가 인식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꼭 신경세약에 걸릴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자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같이 말씀을 붙잡고 누러져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특히 중복 기도를 해야 돼중 중보기도를. 그래서 내가 내 영이 확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면 죄책감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네. 타락한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안 생기고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둔감해져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예민해지고 섬세하고 영이 막 확장된 인식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무뎌지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회개가 막 조절로 해야 돼요. 절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자유우지예요 자유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우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것에도 혼적인 것에도 우리 육체에게도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모든 분야에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해요 같이 보자 자유의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관여한다 내가 아무리 영적 깊이가 있고 영적 수준이 있어도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머리만 이렇게 커지고 생각만 이렇게 커지고 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내 삶의 어떤 활동 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도 제대로 움직이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내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들을 강압적으로 거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혼신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남대로 해라. 기도할 거야? 그렇지. 충성할 거야? 잘한다. 안할 거야 그래 하지 마라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중요한 선물이에요 내가 삐지거나 시험들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용으로 살거나 육체적으로 살거나 죄를 짓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자유의지가 가장 강해요 아니 뭐라고 그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데 자식들도요, 말안 들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케이크가 있었잖아요, 케이크.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위에 무슨 사탕 같은, 무슨 젤이, 꽃 같은 거, 사탕이 하나, 빨간 게 있었나봐.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순자 찬양이가 그걸 다 눈독 보고 있다가, <웃음> 눈은 굉장히 나처럼 미리하게 생겼는데, 딱 보고 있다가, 왜냐면,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옆에 누구를 찔벅찔벅 하더니 저거 달라는 거야 이게 어면그날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고 있다가 못 먹을 것을 먹으려고 그래 걔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 저도 그랬어요 그만 할때 그때 잔치집에 모과가 있는데 큰 잔치집에 그모과를 먹으려고 내가 눈치를 쫙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과 먹기 때는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잔치집 우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러 가면 뭐, 한 주머니에 나고 영태야, 꼭지야 이리와! 가면은, 출레출레 출레으로 따라가지고, 이, 그, 이 애들 중국에도 있고, 그, 막, 애들이 보면은, 모른 가서 막더 만지고 막,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컸어요. 가면은, 딱, 목에 막 차게 먹어요. 배골이가 크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려. 왜? 엄마, 엄니, 다섯 살짜리가, 어머니한테 엄니 젤러드 사투를 그런 거예요. 엄니 나 저것 주소 저것 주소야이 문둥이 종자야. 처 먹어. "지금 저거 못 먹는다는 말이야. 저것 주소못 먹나니까 이 문둥이 종자야. 남산 호랑이는 뭘 먹고 사는고? 뭘 먹고 사는고? 저놈을 꽉 잡아먹지. 실컷 먹여놓고 잡아먹으래 호랑이한테 와가지고. 호랑이 호랑이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래.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막 욕을 막. 평소에 뭐 습관적으로 여기다 원머님이 허벌락이 좋아본 거야 이막 생활 속에서 여기 있어요 못 먹을 그걸 기어코 집에서 잔치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십리 걸어가요 십리 그거를 들고 베어 먹으면서 집에까지 가면 딱 좋은 거야 내 생각에 다섯 살 짜리가 그래서 우겨서 기어코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목을 한번 베어 먹고 어렵게도 텁텁하네. 거기다가 자도 까지만 혀 밑에 아주 심침이 돌죠? 귀엽고 그것을 먹고 오다가 목구년까지 체해가지고 그날 죽을 뻔했어요 체해 내리는 곳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체해 내리는 곳 무슨 점집처럼 체해 내리는 곳 깃발 하나도 고 거기 가니까 애기질 애기 그 옛날에 기저귀 그 고무줄 노란 거 있죠 구멍 뚫린 거그 고무줄 세상에 거기다가 바람이 한쪽을 막 한쪽을 쭤매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큰게 있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갑자기 입을 벌려 보더니 목구니다 놓고 그걸 확 잡으니까 퍽 하면서 바람이 목구니로 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를 내렸어요, 내가. 그 경험 해 보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이 세상에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네. 체 내리는 곳 가면 거기 야매로 야매로 사이비로 체를 내린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세번을 그렇게 했어요. 공기 이렇게 나오는 고무줄, 그 고무줄, 얘기 고무줄, 그 거기다 막 부풀려서 얼마나 세게 부렀겠어요. 그걸 봐가지고 목구이던다고이 끝부분을 확 잡으니까 푸르르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라! 나 죽네! 맨나 죽네! 근데, 우리 찬양이가 주일날 크거. 케이크 위에 있는 그꽃 같은 거 그걸 먹으려고 다 엉덩봉이다 그게 너무너무 딱딱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깨서 우리 아들 요셉 존사가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안 깨지는 거야 그렇게 이 잘못하면 이빨 깨질 것 같아서 안 줬더니 우리 손자 찬양이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고개 쳐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눈 이래가지고 흘리면서 자냥아 왜 그래? 자냥아 잘가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뭐 내가 저거 주지도 않고 <웃음> 그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 하다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나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이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유의지 <웃음> 자유의지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여우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마리아가 못합니다 결혼도 안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나내대못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할수 없어요 하나님 은또 다른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은혜 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우리 자유지를 조종하거나 강제로 꺾어버리거나 제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철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예.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전에 영이 열려서 천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천사님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부운게 뭐냐면 부러운 게 뭐냐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가 안 됩니다 천사는 회개할 시간이 없고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죄를 지어서 타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 사람은 얼마나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유의지대로 나도 내 자유의지를 주님 아버지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상황에서 이 자유의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엄청나게 유익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들아 어떻게 세면 좋겠느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서로 서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유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귀신이 역사하는 악을 스스로 불러들여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서 귀신을 더 내가 받아여러분귀신들림이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혹은 귀신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않는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가 불러요. 귀신을. 내스스로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이 자기 안에 있어요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진지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에 험들게 하지 마시고 옵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시에 험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새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고 내 영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충만하면 은혜가 영으로 나의 혼 정신으로 거기서 흘러서 내 육체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영과 혼까지는 은혜를 받는데 육체까지 단절돼 있어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자 네. 그래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영과, 영과 혼과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를 받아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인간이 가지는 신적인 본성이라면 혼은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정신이 건강해지면 내 육체를 지도를 해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도를 한다니까 마치 옆에서 사람이 있어서 스승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김 목사야 너 영적으로 살아야 돼 정신이 너 육체가 너나갔다너왜 입이 왜 죄를 짓느냐 너왜 생각으로 죄를 짓느냐 너왜 자유지를 그렇게 사용하느냐 내영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도하게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건강이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혼이 정신이 건강해야 혼을 영이 인도하고 혼이 육체를 인도하며 영이 혼과 육체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는데 호, 영혼이 자기의 영과 혼과 육체가 제대로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불배락맞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이 그에 아무리 앉아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정신과 영과 육체까지 지도를 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은 지정의 인격, 인격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인격이 정상이면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내 육체와 정신과 영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영과 혼이 그하는 장소가 어디냐 내 육체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수단으로 몸을 수단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건강 상태 내 정신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내 육체가 얼마나 건강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얼마나, 자유를 얼마나 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묶임이 생겨요. 정신적인 묶임이 생기고, 영적인 혼의 묶, 영적인 묶임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무언가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나를 부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부서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나를 좀 축사를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으로 나가라 예수님으로 회복되라 그러면 좋겠지만 영발이 약하면 회복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주권적인 행사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몰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은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부음과 인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지와 기름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새성령 가면 제가 일부는 일반적인 예배 드리고요, 찬송가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일반적인 교인들이 다른 교회서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용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전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나서. 이부가 있는데 이부는 성령집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춤을 추며 할텐데 자 여러분 이부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불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과 혼과 육기참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자유주의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그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의 사람입니까 더 깊은 영이 확장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이임해서올 한해도 영의 깊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